전 세계의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을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여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이것은 큰 허위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한다면 반드시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이 구매력을 잃는다면 소득과 부는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소수의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저축자와 노동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소득과 퇴직연금에서의 사기를 당하는 반면 가치가 상승한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돈을 쉽게 빌리는 사람들, 각종 펀드는 항상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둔다. 분명히 은행산업은 통화가치 하락의 주요 수혜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이다. 중앙은행은 모든 상품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현상의 근원이다. 그들은 화폐 생산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신용 확장을 통한 미결자금, 실제 저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공급의 증가의 양을 증가시킨다. 적극적으로 화폐를 많이 생산해내면 오히려 소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할 때더 높은 상품가격을 초래한다. 이것은 이미의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자금 보유가 증가하면 추가 화폐 단위의 한계효용이 낮아진다. 이는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한계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생활에서 수요 변화 신제품의 시장도입 등과 같은 추가적 요인은 화폐의 수량 증가와 상품의 가격 상승 사이의 연결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에서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 화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을 때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결코 반박하지는 않는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인플레이션 이라고 부를 만하다 물가의 상승은 화폐의 양적 증가의 가능한 증상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의 상승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된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정한 원인, 즉 화폐의 양적 증가가 모호해진다. 결과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아랍의 지도자, 임금 인상을 초래하는 노동조합, 생산요소 부족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경기부양 등 상품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설명만을 나열한다. 이러한 모든 유사 설명들은 물가 상승의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즉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여 대중들에게 끝없이 해를 끼치는 주범이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소비재 가격의 변화는 예를 들어 주가 집값, 땅값과 같은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에 새로 투입된 돈은 소비재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격도 끌어올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가격의 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가격 인플레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시킨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가격을 보자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의 단위 구매력은 50% 감소한다. 주식의 소유자는 부자가 되고 달러의 소유자는 가난해진다. 실제로 이것은 정확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일이다. 설명을 위해 위에 차트를 보자. 이 차트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화폐량, 명목 GDP,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다. 검토기간 동안 미국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화폐의 양은 6.1% 증가했고 주가는 8.1% 상승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폐의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검토 중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 GDP는 매년 1.9% 상승한 반면 미국 GDP에 포함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2.4% 상승했다 남은 초... 초과 자금은 분명히 주가와 주택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다. 배워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아.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저장하기 위해 돈을 저축할 때 손실을 입게 된다. 오늘날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가능한 한 현금을 작게 유지하라.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위에 설명한 통 통찰력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부응하는 더 나은 건전한 돈에 대한 요구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은 단순한 돈으로 자유시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화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과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전한 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앙은행의 화폐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자유화폐시장은 실제로 설립하기 쉽다 특권이 부여된 법적 입찰 상태의 공식 화폐를 제거하고 완벽한 화폐가 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를 금과 은을 도입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암호화폐 단위들에 대한 모든 자본 이득과 판매세를 제거해야 한다 화폐의 자유시장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악의적인 요인들 만성적인 가격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그리고 과도한 정부의 자금 지원 파괴적인 전쟁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돈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화폐의 시장을 여는 것이다